속보입니다. 일본 기후현 히다 지방에서 오늘 4월 4일 오후 2시 4분에 규모 2.0 진원의 깊이는 1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곳은 일본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북알프스, 히다 산맥입니다. 문제는 최근 지진이 발생 중인 나가노현은 봄에 군발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만 기후현 히다 지방은 가을에 자주 발생하는 패턴을 바꾸어 4월에 군발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4월 4일 오후 2시 4분에 발생한 기우현 히다지 방지진의 위치는 나가노현과 기우현 인접지역이며 나가노현과 기우현에 접해 있는 온탁해산에서 최근 화산성 지진이 증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불길한 시그널입니다. 온타케산은 일본 백대 명산 중 하나로 산허리에 편백 화백나무 등으로 둘러싸인 구규림은 일본 3대 미림으로 불려 한국 등산객 들에게도 인기가 높습니다. 또한 1979년 처음 분할을 일으켰고 91년 2007년에도 소규모 수증기 폭발이 있었습니다. 온타케산은 전국 110개 활화산 가운데 24시간 체제로 관측하는 47개의 상시 관측 화산 중 하나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터키 대지진과 이즈제도 하치조지마의 3번 연속 강진과 스루가만의 지진 등의 영향으로만 해 하나라도 온타케산이 폭발을 하게 된다면 일본 후지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지산과 온타케산은 일본의 여러 화산들 중에서도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들어가며 형성됐고 그래서 지표면 내부의 마그마가 지층을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2월 6일 보름달이 뜰때 발생한 터키 대지진 이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중부스촨성 일본 이즈제도 가사와 라제도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에 터키 대지진을 만들어낸 지진파가 온타케산과 후지산의 지각에까지 압력을 가해 일대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화산폭발 위험성을 높였을 수 있습니다. 282km 떨어진 온타케산의 분화는 후지산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